쓰는 프로필. 쓰는 프로필. 오케이. 볼때형 MBTI는 일단 i 인것 같고요. 그리고 애칭은 윤카사 조금. 윤윤 네. 윤해결사. 네. 섹시 발랄 에너지. <웃음> ENTJ일 것 같습니다. 놀기 운동 연습 엉뚱한 매력이 반전 매력입니다. 친구 없어었죠 아니야 나 가보고 싶어. 오케이. 어나로들한테안간지 오래됐거든. 아, 한번 가자 진짜. 그리고 이거는. 제가 준엽이를한번 그려봤습니다 야, 근데 어, 잘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해요 ENFJ인데 근데 아, 이 n f j 야아이 N이요? 아, 나는 네. 완전 안좀 안 밖에 돌아다녀 지현이 형의 목적 포인트는 보이스와 메모입니다 사랑의 누나 할때 지현이 형이 춤을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랬다 사랑의 누나 할때 지현이 형이 춤을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랬다 그리고 암튼 지현이 형과 모델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미스터트로2의 박지현과 윤준협이 서로에 대해 프로필을 썼습니다. 윤준협은 박지현이 일이 끝나고 쉴때 누워있는 편인 것 같다며 취미에 누워있기라고 적었는데요. 박지현은 자신은 정반대로 밖에 돌아다니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박지현은 MBTI가 ENFJ라고 밝혔는데요. ENFJ는 사교성이 풍부하고 참을성이 많고 MBTI 유형 중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합니다. 또 윤준협은 박지현이 대학부에서 사랑해 누나를 할때 춤을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랐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. 박지현은 중학교 때 댄스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인지 춤선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. 서로 쓰는 프로필 서로 쓰는 프로필 오케아형윤 <웃음> <웃음> 윤 맞지? 그래. 아니다, E다. <웃음> 제가 지연이 형을 음. 이렇게... 형 MBTI는 일단 I인 것 같고요. 네. 뭐... 문, 뭐야 형? <웃음> 무겁지? <부럽지? 웃음> S가 너, 너는 무조건 N이야. <웃음> 그리고 애칭은 윤카사, 잠깐 해결사예요? 해결... 아, <웃음> 아! 해결사. 윤, 너 별명 뭐 있어? 저요? 어. 그 준협이가 또 해결을 잘해요 해결사가 그러니까 잘하죠 윤윤윤 윤, 윤 해결사 네. 사랑의 해결사를 불렀기 때문에 <웃음> 준협이의 입덕 포인트는 준협이는 왠지 섹시 발랄 에너지다 <웃음> ENTJ일 것 같습니다 준협이는 의외로 놀기, 운동, 연습일 것 같아요 엉뚱한 매력이 반전 매력입니다 어때요? 마음에 들어? 예, yeah, S. <웃음> 저를... 아그투임새좀 <웃음> 넣지 말아봐. 저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겠군요. Oh. 그리고... 나 <웃음> 말하는데 집중이 안 될까? <웃음> 처음에는 되게 말 수도 없고... Yeah. 그리고 준엽이와 함께... <웃음> 슬퍼 <슬프고 웃음> 없었었죠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야나 가보고 싶어. 오케이. Okay. 준엽이가 약간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<웃음> 준엽이랑 <웃음> <웃음> 같이 가보고 싶어요. <웃음> 어, 나 롯데월드 안 간지 오래됐거든? 아, 진짜. 한번 가자 진짜. 이렇게 <웃음> 엉뚱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준비를한번 그려봤습니다 롯데월드 를... <웃음> 롯데월드 한번 <웃음> 이겨내! 이겨내야죠 예 yeah. 항상 야, 이겨내 그리고 주혜비 유행어 하나 더 적어야 돼 제가 지현이 형의아 크림 이게 뭐야? 아 진짜 아이고 예 yeah, 하나 적어야 <웃음> 못생긴 지연이요? 예 yeah, yeah. 이겨내 아 머리 수좀 채워줘 아 오케이 예 이겨내 예 yeah, 이겨내 예 yeah. <웃음> 머리 숱아 수시 아니라예 최대한 비슷하게 그거로 는데한번 <웃음> 봐주세요 이게 옆머리 좀 채워줘 아왜야 okay. <웃음> 근데 어, 잘 보니까 닮은 거 같기도 해 멋있... 얼굴을 잘 그렸다 네. 아니 머리는 좀 <웃음> 네 응. 오케이 okay. 아무튼 어, 어, ESFJ예요 ESFJ 맞아요 글이 좋더냐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ENFJ인데 근데 응. 응. 응.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항상 사시... 아, 이 n f j 야아이 n 이에요 아. 어, 재현이 형은 아마 딱일이 끝나면 은 나는 완전 응. 안좀 안 밖에 돌아다녀 근데 진짜 아니야 아 그래요? 그리고 예상 취미 낚시 낚시?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에너지 충전을 하지 않을까 그래? 아나 그러면 이게 아니었다 그 목소리까지 겹쳐지니까 그냥 끝난 거죠 낚시는 안 간지 한몇년 너무 오래됐어 아 그래요? <웃음> 어 지현이 형의 입동 포인트는 보이스와 외모입니다 사랑의 누나 할때 지현이 형이 춤을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랬다 사랑의 누나 할때 지현이 형이 춤을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랬다 MBTI가 틀려서 좀 기분이 슬펐어요 그러고 아무튼 지현이 형과 보드를 타러 가고 싶습니다 어,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아니뭔 <웃음> 소리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가 예. 보드 타고 롯데월드 가면서 일단 형에 대해서 좀더 추측을 할수 있어서 그에 응. 응.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예. 좋겠다 오케이 <웃음> <웃음> 매주 목요일 밤 10시 미스터트롯2 본방사수